우리, 이혼해. 미안다 금이야. 우리 다 끝났어. 한준호랑 왕금이 지금 레스토랑에 있다. 상미 씨. 이런 식으로 준호 씨 발목을 잡아? <웃음> 준호 씨에 대한 미련 전혀 없어. 너 가져. 아빠, 지금 임신 중이에요. 나라오라니까 Home for Summer. Every Monday, Only on One.